내가 처음에는 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리사를 꿈꾸고 내가 이거를 평생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 내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요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점점, 점점 그내 안에 자꾸 이렇게 함몰되어가는 이제 저를,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다음은 파스타. 내 음식하고 전통 주폐언이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고 농부님께서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랑 데려가야겠어요. 현재는 여기 창신집 요리사로 일하고 있고요. 월간 달팽이 식당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파고 싶다을 운영하고 있는 유도철 요리사입니다. 계속 불려. 밥 먹으러. 식 같은 경우는 치즈 같이 올려서 드시는 게 생각이 습니다 네. 시작하시니까 일단 한번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후추를 준비해드릴게요 요 샐러드 드레싱을 뿌려서 같이 드시면 돼요 네. 나 지금 이게 12도예요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여기 이분들은 발효 전문가세요 그 자두를 아주 졸여가지고 가사믹처럼 만든지 생를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았서요 흔들지 않고 한번 먹고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이니다 반갑습니다. 반다보 그런 이제 미래를 꿈꿨죠 아 저런 달팽이 식당과 같은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그런 식당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결국 사람은 이렇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이게 사실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달팽이 식당이 좀 주, 그 계속 이제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이제 그런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그 달팽이 식당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제 스스로 과정 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같이 의대했고 그 버스 사는 사람는데 이제 어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막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그냥 부딪히고 살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혼자잖아요 에, 너무 외롭기도 할것 같고 그 소통도 사실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터인가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트레바이나뭐 이런 어떤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이제 막 붐이 생긴 이유가 어, 이제 본능적인 것들, 사회적인 필요는 있는데, 개개인이 그걸 이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네. 근데, 그, 뭐죠? 제가 달팽이 그 영화 식당을 뭐 비근한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내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들을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예.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굉장히 막 어렵고 힘그고 사람을 통해서 받는 데는 어떤 사회적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결국, 이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랑 같이 막그 제3자에 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 해결이 <얘기해> 되잖아요. <웃음>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이게 어떤 위안이 되고 위력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동선이 이제 정해지잖아요. 아, 오늘 이제 패턴이 정해지고, 하루에 이제, 뭐 오늘 퇴근하면 어디 가고, 이렇게 패턴이 음. 정해지고,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없더라고. 요 음. 운동 좋아요. 또퇴근하 바로 헬스장 가고 이래가지고. 실제로라도 이런 데 나와서 좀 새로운 분들 만나면 이제 사는 게 다르니까 음. 신기할 때도 많고 뭐 자극 받을 때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찾아가요 말씀하신 것좀 찾아가는 음. 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렇게 찾아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좀 만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네, 저는 만족하는 음. 편이에요. 아.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이렇게 집들기는 쉽지 않겠그렇죠그렇그렇 임씨가 약간 이별성이고, 근데 거기서 약간의 어떤 긴장감, 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이런... 주, 네. 좀 오히려 사람을 적게 만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적게 만남으로써 서풀수 있는 것도 좋고, 내 역할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또 그래도 이렇게, 이런 교,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 있을 수록 사람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같요 그말수 하죠. 그, 아, <목소리도> 응. 응. <웃음> 아,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을 하죠. 이이 이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모님은제 끝날 때까지안 남았으니까 안꼈다가 w h you, the sun is h i n i n g w h e we're together,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w e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 s I o 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